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한 판별식뭔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한 판별식어 어쨌든 계속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네. 그리고 원에서 교점이한 그 개가 나올 때는 반지름하고 그 판별식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음. 음. 그리고 아예 안 닿을 때는 판별식이 더 크게 나와야 받지 않아요. 음흠, 자, 선생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네. 한번 정리를, 이거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 할것 같아요. 자, D가 판별식이었나요, D가? 아니요. <웃음> 어, 어, 네.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말을 해서, 어, 선생님 놀랬어. 음. 아, 판별식은 이거. 음. 요거, 요거. 음흠, 음. 그자서 웹의 그 중심에서 직선 사이에 웹컷 응. 응. 오케이 좋아요